혜년님, 응. 여기 어디죠? 성형외과에 드디어 김대희님이 한커플 재수술 야 우리가 왜 왔죠? 진짜 목적과 가짜 목적이 있는 거 말씀 드려주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있어요 마취하니까 응, 마취하니까 보호자가 있어요 제가 보호자로 가겠습니다 응. 그래서, 어? 응, 좋아 와? 계속 저는 조이님을 데리고 <웃음> 촬영으로 왜냐? 내가 오는 거? 모르거든 <목소리> <웃음> 한 명만 있겠죠? 네. <웃음>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내가 이런 개꿀잼 컨텐츠를 놓칠 수 없지 그렇죠 재수술 한다 공지했으면 어떻게 재수술 했는지 <웃음> 그 직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좀 이따가 준대 모습도 같이 기대해 주십시오 호요? 감정이 됩니다 뭐라고 그랬지? 빨리요 사진만 진짜. 어떤 상태로 고렇 그러니까. 너무 궁고 아. 웨딩 때 이런 느낌 아니때 <웃음> 이런 느낌을 초조하네. 음. 소에 땀난다. 아직은 땀지 기다렸나. 조선 시대에 선 모를 때. 음. 진짜? 아, 아까 운 말했다 했을 때 갔어도 충분히 갔다 왔겠다 망했다 정말 로 응, 언니 만나자마자 지리는 거 아니? 큰일이네 흰 바지인데 <웃음> <웃음> 원래 그냥 문이라고 해줄게요 제가 아 언제 와? 어? 대단한 거 <웃음> 여보세요? 아까자어 방금 <웃음> <웃음> 네 방금 이제 수술 한다고 방금 들어왔어 요 뭐예요? 와우 네 어땠어요? 아야 했어요? 어? 뭔가 계속 응. 거슬림 어 음, 딱히 없진 않지만 음, 응. 뭔가 계속 거슬리게 한. 아왜그 하필 되전화하나나 그니까 왜? 몰래카메라라고 그 아, 그러니까. 했었다? 진짜 목적과 가짜 목적이 있는 거 말씀 드려주세요 정아오 들어갔어 왔어? 안녕? 아 저희 도왔어 제 눈에 전화 받다가 어, 내가 리액션이 없었어 멍멍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응, 처음에만 살짝 수면을 재운 다음에 어... 여기다가 마취 주사를 넣는 거야, 어허... 눈에 그리고 어... 이제 깨어나 어허허 그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하는 뭐, 거예요? 떠보세요, 까마 보세요, 뭐 해보세요 어... 어... 그냥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하는 거 근데 벌써 멍이 있다, 신기하게 내가 원래 멍이 좀잘 들어 어허 무기가 얼마나 가려나 그때 네. 원장님이랑 얘기도 하셨어요? 어, 관리 어떻게 하라고 이제 나가면 알려줄 거예요 아, 아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웃음> 만나면 이렇게. 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웃음>